<웃음> 이 구두야? 어머 어머 구비 높네요. <웃음> 제대로 안고 아, 음. 잠깐 잠깐 이쁘게 좀 꾸며야지 응 음? 하자, 하자, 하고 올게? 응 음? 화장하고 아, 올게? 응 음? 미안 느꼈네? 생주 갈아 잠깐 잠깐 왜지마응 <웃음> 생일이라고 했잖아! 뽀로로 생일! 저는 다가오니까 이제... 어. 짜잔. 메리 크리스마스~! 메리 크리스마스~! <웃음> 메리 <메뉴> 크리스마스~! <웃음> 뽀로로 오늘 생일이라고 해서 기념촬영 하기로 했잖아! 음.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줘야지! 이제 다음에 노래 하자! 응! 혜리야, 테리 귀엽지 않아? 혜리야! 네, 혜리야! 저 인형들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? 엄마 테리야. 저기 제일 제일 큰 인형 포함해서 음. 무슨 인형이 제일 좋아? 테리! 테리가 <웃음> 너무 귀여워서 인형 같아 봐봐 <웃음> 너무 예쁘다. 해리 어때? 이쁘지? 동생 밴드하니까. 아니 아니. 아니. 핑크색으로 하는 게 낫겠어. 핑크색으로 하는 게 낫겠어? 노란색도 이쁜데? 아빠 궁금해네. 공부는... <웃음> 엄마 엄마 맞아. 애애밥 먹고. 밥 먹고. 오와라고 안녕 안녕. 흐흐흐 엄마, 먹 응? 엄마, 뭐야? 아하하하 이게 뭐야? 너 손에서 꼬박 묻혔잖아 밥 먹고 응 엄마 먹고 혜리야, 문제내는거야? 안녕하세요, 저는 해 조희 언니라거 계세요 해리언니잖아요 <웃음> 조희 <조이> 언니가고하요이번할거 <해요. 웃음> 문제내게 음. 여기에 갈색 도우가 있어 응 음. 갈색 도우 섞으면 여기 이렇게 하얀색 있고 여기 눈이 있어 여기 코 있는데 묵아요 사자 검검 아, 검이였구나 엄마 질문할게 아 그러면 이거는 어... 이거는 하얗고 엄청 부드럽고 달콤해 차갑고 차갑고? 응 응? 뭐 까요? 있는데? 차갑고 부드러워 음. 초코맛도 있고 바닐라 맛도 있고 딸기맛도 있고 아이크림! 띵동댕다먹었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못해요. 웃음> 네모한 캐느낌이 있어 음. 이렇게 갈색도 있고 또 검은색도 섞었어 음. 초코맛도 있고 또 딸기맛도 있고 또 어... 정답 아니, 쿠키 아니아니아니아니야 어. 아니, 아니, 아니. 정답 초콜릿 아, 다 해야지 문제를 <웃음> 맞췄지? 맞추면 되는거 아니야? 엄마 쥬보 조금... 하다 해야지 다 우와, 엄마 다다다다 알 <웃음> 여기 딸기맛도 엄마니. 있고 또. 엄마. 초콜맛도 있고 바디라 맛도 있어. 뭘까요? 초콜릿. 엄마. 엄마. 동댕 엄마 치는 거 해봐. 응. 음. <웃음> 어 이거는 라푼젤이 엄청 많이 쓰는 거야. 머리가 엉키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야. 뭘까요? 머리 그게 뭔데? 이렇게 뭘까요? 이렇게. 아니 막 이렇게 하는거야 머리 머리 빗어댕동댕 혜리 질문해봐 뭐 여기 초록 옷이 있어 빨간 옷도 있고, 옷도 있고 파란 옷도 있고 파란 바지도 있고 초록 바지도 있고 빨간 바지도 있어 정답 봐요. 바지 바지? 응 옷이랑 바지잖아! 어? 그게 뭐야? 옷이랑 바지.. 오. 옷이랑 바지..랑.. 그래야지.. 하지 말은.. 아, 원래 그런 거야. 하나만 내야지. 두개랑가만 내면 어떡해. 하나만 내야지. 아니야. 두 개만 내야 돼. 두개안 하고 하나만 하게 하자. 아니야! 그럼 어려워. 엄마 어려운 질문한다, 그러면. 엄마 <웃음> 네. 세개할 거야, 그럼. 알겠어. 그냥 하나로 가자. 음. <웃음> 이건 이거는 되게 따뜻하거든. 응. 우리가 잘 때나 아니면 추울 때 우리가 덮어서 덮을 수 있어. 응. 뭘까요? 음... 이불. 딩동대 포근해, <웃음> 포근해. <웃음> 이 질문해봐. 여기 여기 가운데 세모가 있어. 여기 가운데에도 세모가 있고, 초록색도 있어. 뭐 까요? 세모가 있고 초록색이 있다고? 조금만 나? 더 힌트 줘. 어? 나무, 나무, 나무, 나무! 아 그러네. 아, 안타깝다. 아쉽다. 옆에리옆에리옆에리옆에 <웃음> <웃음> 잘 자요. 그래, 잘 <웃음> 빠빠이 빼빼, 빼빼, 빼안 빼빼, 이빼빼이 빼빼, 빼빼, 빼이 빼빼, 들려 주세요. 빼빼이 빼빼, 빼 빼빼이. 빼빼이. 빼빼이. 빼빼이 <웃음> 좋은 빼 빼빼, 빼뽀 빼빼, 빼빼, 빼빼, 빼빼, 빼빼, 빼빼, 빼빼, 뽀뽀 애들도 뽀뽀. 어, 테니 때문에. 아우. <웃음> 가까이, 가까이 뽀뽀래 <웃음> <웃음> 사랑해요, 여러분들. 우유열에 <웃음> 애들, 부드포티 꾹꾹 눌러주세요. 그래서 <웃음> 사진도 저희 보내주고요. 또, 구멍 짓기 어번신에서꼭 말을 들으세요. 보드 포티 꾹꾹 눌러주고요. 빨리 누워 누워 빨리 누워 여러분들 오늘 <웃음> 빨리 누워 잘자아너 뭐해 여러분들 잘 자세요 구독 네. 버튼 눌러 주고요 그리고 <웃음> 티비서 정도... 영상 좋아요와 재밌었고 오늘 안에 더 재밌는 날 만나고요 우리 영상이 재밌었다면 제가 꾹꾹 눌러주세요 <웃음> 그런데 여기 오빠님께서 할때면 사진을 찍어 한대요 말씀 많으신데요? 딴거 줄게 딴거 줄게 이거 줄게 이거 이거 아 섬세하게 그리려 와 <웃음> <웃음> <웃음>